안녕하세요 이지쌤 입니다 아 여러분들께 이번에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파워포인트 만들 때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으세요 저도 예전에 파워포인트 만들 때 하나 만들 때마다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파워포인트를 아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몇가지 스킬을 조금 알려드릴까 합니다 파워포인트 만들 때 시간이 오래 걸리셨던 분들 아니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꼭 보시면 되겠고요 보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파워포인트 빠르게 만드는 방법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방법으로는 파워포인트 만들 때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는 기능 있죠 그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빠른 실행도구 모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장해 두는 것이 매우 유용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내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하나하나 톡톡톡톡 누르실 필요 없이 왼쪽 상단에서 눌러주시면 아주 빠르게 파워포인트 기능을 실행하실 수 있겠죠 어? 이렇게 시작하는 이렇게 추가하는 방법 이외에도 내가 사용하고 싶은 메뉴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게 추가를 해 주시면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PPT 만드는 시간 조금은 절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 바로 서식 복사 붙여넣기 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해 주시면 아주 빠르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데요 서식 복사 붙여넣기가 뭐냐 바로 뭐 보통 여러분들 글꼴이라든지 글꼴 크기, 뭐 색깔, 효과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만 복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 예전에는 그냥 글만 복사하는 거 컨트롤 C, 컨트롤 V만 했을 텐데 컨트롤 Shift C, 컨트롤 Shift V 서식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아주 손쉽게 글꼴, 색상, 크기, 효과 같은 것들을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 글꼴만 가능할까요? 그렇지도 않거든요. 도형 이미지에 들어간 효과들조차도 붙여넣기를 통해서 만약에 제가 다음 슬라이드라든지 그런 데에다 똑같이 효과를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굳이 막 하나하나 추가할 필요 없이 서식 복사 붙여넣기를 활용하면 된다는 거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이 진짜 진짜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인데요 세 번째 방법은 이거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고, 뭐 굳이 어디에 뭐 절대적으로 뭐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뭐냐? 슬라이드 바깥쪽에 어, 여러분들이 이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쓰고 싶은 글꼴들, 뭐 도형 같은 것들을 추가를 해두는 거예요. 그냥 텍스트 상자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추가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글꼴을 적용한 텍스트를 입력해 둡니다. 제일 첫 번째 슬라이드에 하셔야 돼요 그 제일 첫 번째 슬라이드에 텍스트 상자들을 몇개 해두시고 뭐 물론 도형도 해두셔도 돼요 도형 같은 것들, 색상 같은 것들을 미리 배치를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나하나 작업을 해나가시는 거죠 필요할 때마다 텍스트 상자를 그대로 컨트롤 키 누른 채 가지고 와서 복사를 하시면 되고요 그대로 쓰기만 하면 됩니다 엄청 편리하겠죠? 저는 이런 방법을 활용해서 파워포인트를 만들기 때문에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인데요 복제 단축키를 활용하는 겁니다 어? 복제 단축키가 뭘까요? 그냥 복사하는 거나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복제는 내가 원하는 간격, 내가 원하는 위치로 차례차례 복사하는 것을 복제라고 합니다 자, 복제 단축키는 Ctrl D, Duplication의 약자인 D인데요 Ctrl D를 누르시면 오른쪽 하단에 하나가 생기는데 그것을 그대로 마우스로 끌고 올라와서 놓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Ctrl D를 눌러주시면 하나하나 추가가 되죠 만약에 개체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Ctrl D를 누르게 된다면 전혀 실행이 되지 않으니까요 개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Ctrl D를 눌러야지만 가능합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게 되면 굳이 하나하나 만들 필요 없이 딱 하나의 개체만 만들어두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복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하게 그리고 빠르게 PPT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방법을 활용해서 PPT 너무너무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네가지만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솔직히 이거 말고도 아마 많을 거예요 솔직히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린 거니까 제가 차츰차츰 좀더 고급스러운 스킬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럭셔리하고 좀 고급스럽고 그리고 아주 실력이 좀더 향상되실 수 있는 그런 분들께는 제가 또 다른 스킬들을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지쌤 많이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지 세상의 이지쌤이었습니다. 안녕!